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골프 스윙에는 이런 저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이런 동작 저런 동작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볼은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이체가 친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공과 닿지 않습니다 공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바로 이 클럽이죠. 그 중에도 페이스면이겠죠. 센크가날 어, 때는 내 부분에 맞겠지만 정상적으로 뿔이 맞는다면 이 페이스 부분에 공이 닿겠죠. 이 클럽 페이스, 클럽 패드와 내 손과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샤프와 그립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 정말 많은 내용이죠. 체중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클럽은 어떻게 가지고 나, 내려와야 되는지 그때 몸은 뭐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는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이 클럽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공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동작들을 하느라 클럽들을 많이 잊어버리시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 동작을 했을 때 클럽이 이렇게 눕고 혹은 이 동작을 했을 때 클럽이 좀더 가파르게 들어오고 혹은 이 동작을 했을 때 클럽이 좀더 완만하게 들어와서 공을 찍어 친다 뭐 눌러 친다 혹은 들어 올려 친다 혹은 클럽이 어떻게 움직여서 드로우볼을 만들어내고 페이드볼을 만들어내고 전부 다 클럽의 움직임이 가져다주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실 때, 동작을 하실 때 항상 여기서 클럽을 떨어뜨려주고 클럽을 기울여주고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서 클럽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게포인트예요 몸을 어떻게 움직인다, 팔을 어떻게 사용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클럽이 어떻게 움직인다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 클럽을 타깃의 반대쪽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이 클럽을 대각선으로 위로 올려주고 거기서 지면과 수평까지 만들어준 후에 이 클럽이 몸의 뒤에 있는 거를 몸의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적당히 끌고 들어와서 이게 넓게 들어오지 않게 좁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면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이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클럽이 직선보다 살짝 인해서 살짝 아웃에서 혹은 직선 라인에 맞춰서 들어오면서 페이스 앵글을 스퀘어로 맞춰주고 다이나믹 로프트를 낮춰주고 체를 눌러주면서 볼을 치는 이 클럽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아주 약간 인해서 들어오면서 페이스가 살짝 열린 상태에서 볼이 맞아서 다이나믹 로프트가이 클럽의 경우에는 34도인데 지금 맞는 순간에 24도, 10도를 눌러주면서 볼을 이렇게 치니까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라 결론까지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1순위는 클럽의 움직임이에요. 클럽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테이크백 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클럽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오른팔을 뻗어주면서 오른쪽 어깨를 열어주고 클럽을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셋업 때 클럽의 기울기인 대략 60도를 만들어서 손 클럽을 꺾어주고 이때 좀더 클럽을 눌러칠 수 있게 왼손등을 펴주는 거고 오른손등을 꺾어주는 거고 탑에 올라갔을 때 다운스윙 때 클럽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팔꿈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모아주는 거고 이때 내가몸이 오른쪽으로 가면 은 클럽이 원래의 위치보다 이상한 위치에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을 오른발에 걸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움직임을 클럽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은 스윙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막연히 레슨을 누구한테 받지 않더라도 자가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의 셀프에 대한 레슨과 본인 셀프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클럽의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내 움직임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클럽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이고 클럽이 뒤늦게 따라오게 만들게 된다면 라 지금처럼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는 없게 돼요. 몸의 움직임은 지금도 크게 틀린 건 없었어요 근데 몸의 움직임이 조금 틀려도 되고 팔의 움직임이 조금 틀려도 되고 좀잘못돼도 좋으니까 이 클럽의 움직임만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면서 거기서 몸을 살짝 더 해주면서 사용하게 된다면 라은 볼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클럽은 이 헤드가 아니라 헤드, 샤프트, 그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클럽을 움직인다그래서 헤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내가 볼을 치는데 공이 슬라이스가 나요 근데 딱히 테크니컬적인 어떤 잘못은 찾,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은이 클럽 중에서 그립이 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페이스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클럽의 움직임에 헤드의 움직임을 약간씩 더해주면 페이스는 다칠 거예요 자 반대로 나는 동작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훅이 좀 많이 나요 그런 분들은 그립의 움직임은 적고, 헤드의 움직임이 좀 많은 편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페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다치면서 볼이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립을 헤드와 같이 움직여주게 된다면,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된다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내 몸을 어떻게 쓸까? 라는 것보다는 그립의 움직임이 부족하구나. 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하신다면, 라팔 혹은 몸으로 내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드라이버의 경우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발생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버는 거리가 많이 나요 많이 난다는 기준은 그냥 정확하게 몇 미터가 아니라 아이언에 비해서 많이 나요 드라이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 틀어져도 휘어지는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드라이버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 페이스가 열린 거겠죠? 페이스가 열린 이후에는 뭐손 모양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혹은 그립의 움직임이 적어서 많아서 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손이 올바른 모양으로 그립이 좀 많이 움직여요 그럼 페이스는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이거를 그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손 모양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체가 너무 눌려 맞게 되면서 볼이 너무 낮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론은 헤드가 더 움직여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찾아 나가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걸 줄여주는 게 레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셀프로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자 반대로 후기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뭐, 몸이 잘못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고 팔이 잘못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고 손이 잘못 움직여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헤드가 그립보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혹은 다쳐 나가는 거고요 그분들의 경우에도 페이스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이거를 교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립과 헤드를 같이 움직이는 전에는 헤드가 먼저 나갔으니까 이제는 그립을 조금 더 움직여준다 주게 움직여준다 라는 내용으로 스윙을 교정을 해나가기 시작하시면 은 조금 더 쉽게 후기 나던 공을 다시 스트레이트로, 혹은 드로우로, 페이드로 바꾸기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할 때, 무언가를 할때내 기준이 아닌 클럽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가적으로 스윙 교정을 해보신다면 자가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확인해보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스윙 교정을 하면서 더먼 비거리, 더 안정적인 비거리, 더 안정적인 컨택 더 올바른 클럽의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은 내가 치는 게 아니다. 공은 클럽이 치는 거다. 나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클럽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윙을 해주신다면 라은 스윙 교정이 공의 구질 변화가 훨씬 더 쉬울 거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